요때는 매출이, 단일 품목 가지고는 아마 전국에 수박 갖고는 전국에서 아마 한그의 1위 정도로 비교했을 2016년도에 수박 갖고 320억 하셨네? 예. 이마트 쪽에 한 200억 넘게 들어가. 아, 수박만 200억? 이 포도에, 포도는 도저히 힘을쏟는 땅이었어요, 이 아... 그래서 여기에 한게 모서다 농가들이 내보고 미쳤다 그러세요. 아... 여기 뭐라 그래요 항무지 땅에서 그냥 금을 캐는 그런 심정이지. 아... 아... 네, 저는 지금 경남 함안에 광일 농업 협동조합의 회장님을 모시고 지금 이곳 샤이머스킨 농장에 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광일 농업하면 수박인데 네. 수박으 아주 유명한데 왜이 샤이머스 키우시는 거예요? 이제 는 지금 조금 수박도 이제 옛날에 우리 세대는 수박을 많이 먹고 했는데 네. 지금은 또 젊은 세대들이 또 포도 쪽으로 많이 좀 돌아서가 있어 가지고 아. 그래서 작물 재난도 조금 회복하셔 보라고 있습니다. 요 때는 매출이, 단일 품목 가지고는 아마 전국에 수박 갖고는 전국에서 아마 한 거의 1위 정도로 비교했습니다. 2016년도에 지금 수박 갖고 320억 하셨네요? 예. 와, 어마어마하시네요. 수박 갖고는 아마 전국에 뭐 좀, 어느 정도, <웃음> 뭐 1, 2다 터질 정도로 와가 있었으니까. 이야, 상자가, 상패가 아, 쭉이네요. 뭐, 일단, 뭐, 이게, 저기, 수박 유통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산물 관련된 부분들이 네. 뭐, 이쪽이 또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이제 가 그런 네. 부분들이 바닥입니다. 가장 기억는사은 어떤 사 아무래도 대통령상 판닥입니그 아. <웃음> 수박 관계 때문에 이제 전국적으로 뭐, 우리가 이제 계약 재배나 뭐, 네. 이런 거, 또 우리도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너무 경영 적으로 아무래도 해가지고 유통 쪽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이제 농가들한테 소득이 많이 좀 혜택이 돌아가고 일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그, 그걸로 내가 받은 거예요. 어, 이거는 포도인데? 예, 네. 이 포도에. 수박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거 이머 스킬 아닌가요? 이머 스킬 맞습니다. 아, 근데 삶머스킬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요즘 또 젊은 세대들은 또 수박이 조금 덜 먹어요. 아 수박 소비를 덜한이야예 <웃음> 조금 덜 하고 하기 때문에 네. 이 수박도 하면서 이제 저 포도하고 뭐 열대 과일 쪽으로 좀좀 좀 하려고 그래게 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체리도 지금 국, 국내산 체리도 지금 우리가 직접 저, 저 농사를 짓고 있고 그래서 이제 포도가 좀 면적이 전체적으로 이제 한 5,500평 정도 함안 같은 경우에는 농가가 이제 조합원들이 그때는 한백 곳든 백한 이십 농가 정도가 있었고 네. 각 지역마다 전국의 각 지역마다 어 계약 재배 농가들이 이렇게 하면은 지역마다 다 있었어요. 아. 지금도 뭐 그래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좋은 품종들은 농가들한테 이제 이거를 심으라고 육묘까지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런 책을 해가지고 했고 또 수박 같은 경우는 어 아마 우리가 전국적으로 가격 제시한 단가는 아마 저희들이 처음이었을 겁니다. 보통 그초라 시기에 이제 단가를 제, 제시를 하는데 계약 재배 들어가기 때 이건 몇 킬로 이상 얼마 와. 이걸 했는 게 지금은 조금 그런 게 많이 좀 됐는데 그때 당시는 거기 생소한 그런 부분도 많았는데 어찌보면 그게 아마 좀 우리들한테 큰 힘이 된것 같아요. 그쵸? 농가들한테 힘이 되고그 누가 사간나요 그 이마트의 전속. 아, 이마트에서 전속. 전량 다 납품돼. 아까 보니까 이광양동농업 조합이 이마트 전속이라고 돼 있던데. 제 유일하게 저 이마트 쪽에 거의 거래했는게 아마 2016년도에도 이마트 쪽에 한 200억 넘게 있더라. 아, 수박만 200억? 예. 네. 처음부터 농사를 했었어요 아니, 처음은 전그 완전 그 유통만 했었는데. 아. 유통을 하다 보니까 직접이제 농사도 한번 해 보니까 농가들 어려운 부분도 알게 되고 오. 아 이게 원가가 얼마 정도 나오니까 농가에서 이정도 가격이 멈히니까 또 시중에 나가서 어느 선은 받아야 농가들이 그 임금이 뛰고 농가들 소득도 지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알게 됐죠 옛날에는 무조건 물량으로만 막 가격만 싸면 무조건 많이 팔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당도가 올라오면 은잡품을 못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당도 규정을 하니까 농가들이 그게 적응이 안 돼갖고 상당히 좀막 불편해 하는데 이제는 아, 대형마트에들어가려 그러면은 당도 몇부수 이상은 돼야 된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농사를 이제 그런 쪽으로 짓게 되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농가들이 뭐 미생물이나 모든 게 이제 이런 걸좀더 찾게 되고 뭐 하나라도 좀 좋은 거내갖고 당도 올리려고 농가들이 많이 노력을 하지. 지금. 하만 같은 경우 연작지가 많다 보니까 토양 계란도 좀 빨리 좀 이뤄져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토양 개량을 하기 위해서 네. 지금 어떤 제품들을 그, 사용하십니까그시 그거는 이제 뭐 각자 노하우들 다 틀린데 지금은 현재 우리는 이제 이 토양 개량보다도 지금 오번에 이제 저 옥시팜 네. 이거를 지금 여기에 지금 원래 처음으로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농사 지을 때도 과연 여기에서 이게 대가 참. 걱정 반, 뭐반신반의 하면서 했는데 막상 이걸이 처음에는 여기가 이 포도일, 포도는 도저히 힘을 쏟는 땅이었어요. 이게. 아 그래서 여기에 한게모서다 농가들이 내보고 미쳤다 그러세요. 아 <웃음> 여기 뭐라 그래요? 항무지 땅에서 그냥 금을 캐는 그런 심정이지. 아 <웃음> 노타를 쳤는데 노타를 쳤는데 전부 이 상태예요. 아이 전부 이렇돼 있었어 요 이게 흙이. 말 그대로, 이, 이, 이, 도 지금 돌덩어리 같아. 와, 발도안 깨지는데? 예, 이제 완전히 돌덩어리라니까, 지금, 그게. 네. 그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농사를 지으려 그러니까, 미쳤다, 미, 미쳐서 돈 내버린다고. 예. 네. 이제, 그,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포무지 같은 땅에서? 지금, 지금, 이렇, 이랬습니다, 그래. 여기 지금, 이 포도가 지금, 지금 세순이 잘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아마 내년에 포도가 달릴 거예요. 어. 300평 정도 될런가? 한2한 50평에서 300권 될 거예요, 이게. 어, 거기에서 지금 네. 혹시몇병을썼어요1 1일간으로1 1일간으로한 네. 달에 이제 처음에는 세번 정도 들어가다가 네. 지금은 이제 한 달에 한두번 정도. 어. 어, 지금 걸터요. 떠나... 예? 몇 병씩? 두 동에 한병씩 들어갔어요. 아, 두 동에 네. 한병씩 예. 들어갔는데 이렇게 지금 토양이변 했다. 예, 예. 돌 동이 입동인데 여기는 지금 여기는 이제 계속 이게 이제 밀어 넣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어. 마이적이 된거지 이게 저 처음에 할때 여기는 막뭐 이런게 아니고 막 네. 이, 이, 이런 주목 덩이만 하는 일은 전부 그랬어요 어. 완전히 이제 그런 데가 있다가 지금은 많이 아, 녹은거예요 많이 부드러졌네요 많이 부드러졌지요 토질은 저 위에 보다 훨씬 좋은 토질이에요 여기가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여기가 더잘될 거라고 봤는데 뭐 여러가지 예건상 이게 지금 안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여기 본게좀 그래 갖고 안 넣었어요 아 여기는 8수안 넣었구나 예예 예. 안 넣었던 차이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조금 비교도 좀 되는 그런 부분이 일단 여기는 많이 죽어갖고 좀 어. 많이 뽑아냈어요. 그리저옆 밑에 있는 게 전부 셔로시문 거예요. 이게. 아 이런, 아, 이런 것들이 보식을 하신 거다. 싶어서. 죽어서. 예예. 예. 저기가 이렇게 될줄 알았는데 네. 저기는 오히려 잘 되고 네. 여기는 오히려 토질이고 뭐다 좋은데 지금 네. 좀안 되니 하나만 안, 안 넣는데, 넣는데. 그죠? 그쵸? 예. 어 신기하네요. <웃음> <웃음> 이게 옥시팜 자체가 이제 수분하고 접촉을 하면은 그흙 자체가 뭉쳐진 흙이 부드러워지면서 그 부드러진 흙 속에서 이제 산소가 발생하면서 그 산소 때문에 흙이 부드러지는 원리거든요. 저 위에 하우스 보셨듯이 그 딱딱한 땅들도 우리 제품이 묻으면은 그렇게 부드러지는 원리입니다. 네. 저 어찌됐건 내년에 지금 여기 샤인머스켓에서 이 송이가 잘 열리고 하면 네. 이 옥시팜의 효과를 제대로 보시겠네요. 충분히 보죠. 아, 충분히 보실때고 <웃음> 되는데 예. 과연 그게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잖아요. 예, 내년에 이제 보고 이게 예, 과연 좋으면 제가 좌번들부터 시작하고 전국적으로 이게 좀좋다 하는 걸좀 알릴까 싶습니다. 꼭 연락 한번 주십시오. 잘 됐을 예. 때. 만약에 안 되면 절대 얘기를 안 하고 <웃음> 잘되면 안 되면 예, 예. 연락 안올 거고 예. 잘 되면 연락 주실 건데 예. 연락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아마 잘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예. 자 그,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 내내 그날까지 저희 한국농산TV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